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아니. 냄새가 너무 좋아. 생기, 이거 생기기 보다가 음. 이거 맛없을 수 없는 맛. 뭐야? 음.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맛이야, 이건 아, 음. 아. 대단하네, 진짜. 약간 특유에그 맛이 나. 음. 맥주 안으로 먹기가 좋긴 하겠다, 진짜. 음. 맛이 더 확실해. 마, 맛이 어, 맞아. 더 운명한 느낌이야. 개성이 뚜렷한 어. 것 같아.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설정. 자자하 워스 정한, 정한. 정한. 정한. 정야어 워스 민호 오늘 또 유튜브 오랜만에 백찾았게 되는데 유튜브로 저희가 그 동안 이제 통조림 영상이나 과자 영상 먹는 거 찍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더 다양한 대만 과자 먹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대만 과자를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요번에두 가지 종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 저희가 먹을 거는 짭짤한 과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달달하거나 고소한 과자. 저희가 지금 짭짤한 과자를 맨 처음 먹을 건데 이제 앞에 있는 게 짭짤한 에이, 과자. 짭짤한 과자. 이게 또 나이주 말로는 술안주 맥주안주로 되게 추천해준다고 해서 음. 또 준비를 했죠 저희가 아, <웃음> 저희가 또 그것이. 가능한 먹기에 또 심심하니까 <웃음> 맥주를 짜잔. 준비했습니다 어, 네, 대박 맥주인데 어, 네. 이게 한국에서 이제 현재 지금 판매 중인데 이마트나 이런 데서는 또잘못 구해. 음, 타이완주 안고어 음, 타이완.. 이름 그, 그 자체로 타이완 맥주. 맥주. 그래서 요거랑 이제 같이 곁들여서 먹는데 저희가 1인당 한 명을 하기에는 또 계속 영상을 음, 또 촬영해야 그래. 되기 때문에 예, 또 조심스럽게 음, 나눠서 먹을 거예요. 예, 맥주는 다 따랐고 음. 이제 과자를 하나씩 오픈할 건데 여기가 또 이제 나이쮸 씨가 또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다 써주셨어요. 이기 보내준 거예요? 대만에서? 예, 네, 대만에서 아, 보내준 건데 어. 우선은 제가 천안 씨먹을때 어, 뭐 뭐. 말씀드리고 요거 이제 뭐 이제 포장지 보면서 한번또 말씀 한번 해주시면 뭐라고 써 있는지는 알 수는 없구나 갓이라고 <웃음> 응. 써 있는데 갓? 일단 아기천사가 아기 천사가 있고 아기 천사가 아기 같지가 않고 좀 나이가 한 20대? <웃음> 30대? 겉 표지만 <웃음> 봐서는 무슨 맛인지 전혀 예상이 안 가요 짠과자인지도모르겠네트라코드도 네, 응. 있고 생긴 건 되게 약간 근데 여기 김가루 같은 게 오픈해 볼게요 네. 아 이거 한국에 비슷한 과자가 있네 아 새우칩 새우칩 아그런우네 이거는 냄새로만 봤을 때는 새우칩에 똑같아 똑같아 음. 음. 음 비슷한 맛이 좀 다르다 그렇지 맛이 좀 짜라네 아 그래? <웃음> 맛이 좋네 어 그렇게 안짜데 내가 먹게아그래어 나도, 나도 그래 형은 아. 적당다아 나는 요즘 애 키우면서 이런 가전을 먹을 일 없어가지고 아. 아. 야 근데 응. 대만 좀 먹어봐 짠 맛있지? 아. 맛있지? 오. 어 그치 그치 진짜 맛있지 대만 맥주 대만 맥주 자체도 맛있지 어 맛있네 오, 그래, 어 진짜 그래 그래 깔끔하다 니까하다 어. 끔 아, 음. 맛이 음. 근데 이제 요 가자 요가 맥맥주는 예 잠깐 무술적인 거 맥주를 좀더살 거야 네. <웃음> 요 가자 이름은 랑 웨이시엔 랑 웨이시엔 나이주에 원픽이래요 제일 좋아하는 거. 아 그리고 자, 사실 저는 이거 대만에 왔었을 때 한번 먹었었어요. 음, 음. 이 과자도 진짜 좋아했고 음. 맛 자체는 이거가 이제 야채 맛이라고 음. 짜지 않고 좀 달짝지근한 맛도 있고 짭짤한 맛도 있어서 단짠 단짠까자 음. 약간 달달한 맛도 나네. 어 그래 그래 음. 달달한 맛도 나지 음. 단짠 단짠이야. 저는 음. 약간 좀 취향에 맞는 맛이에요. 아 그래? 음. 달달? 이건 이제 정현 씨가 그러면은 음. 가져가지고. <웃음> <가져와서>. 시져가지고두 <웃음> <가져와서. 웃음> 아, 번째 가자 음. 이거는 뭐딱 가고 이건 뭐 오징어 맛이죠? <웃음> <웃음> 이거 뭐 말세지뭐 <웃음> 그래 오징어 오징어가 가려져 있어. 어 생긴 것도 어. 오징어예요아 냄새 그거네 오징어 냄새. 오징어 맛 오징어 오징어집. 냄새 오징어집. 오징어 냄새. 뭐 볼게요? 오징어 음. 아와 음. 근데 이게 합칠한 게 한국도 해산물 말이 해산물 과자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음. 근데 대만 게 훨씬 더 풍미가 강하고 쎄고. 오징어 맛인데 오... 한국의 오징어 과장 맛이 달라. 음. 그 자갈치로 보면 돼. 어, 그 어, 근데 그게 그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그거보다 약간 풍미가 더 세. 죠 어, 확실히 딱, 좀 맛이 쎄네. 쎄고 아, 아. 이거 맛있네. 음, 맛은 음. 저는 이게 원피. 오징어 과자. 맛있다. 이거 중독되는 음. 맛이야. 이 과자 이름은 쩐요웨이. 쩐요웨이. 어, 그리고 이 이름은 오, 진짜 오징어 맛이란뜻이래 아, <웃음> 레알 오징어. 아, 이게 오징어. 자부심이 나오네 거기서. 아. 그리고 맥주랑 같이 먹으면 맥주랑 같이 렇게 맛있다 써서. 이거. 세 번째 거. 역시 좀세계가 공통적으로 좀 비슷비슷한 거 같아 근데 모양이 아까 어, 첫 번째 과자랑 모양 어, 비슷하네 스트 <웃음> 이거는 우리는 썬칩이랑 좀 비슷한 아, 맛이 날것 같아 어, 느낌이 어, 그래 썬칩이랑 그래, 여기 마늘이 어, 있고, 있고. 오리지널로 써있고 이건 딱 짠맛이 날것 같아 근데 그 갈릭 향이 좀센것 같은데? 아 그래요? 냄새 별로 안 나는데? 어? 냄새는 의외로 또 우리가 예상하는 아, 냄새가 아, 아니야아 그래요? <웃음> 냄새가 안나그러 그러니까. 고소한 냄새가 났어 오! 마늘이다 이거는 이거 진짜 음. 마늘이인데. 근데 맛있어. 아 이건 좀 호로갈리겠다. 이 마늘 향이 진짜 진짜 마늘 향이네. 음. 그래. 아 근데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는 없죠. 없어 이런 이런, 이런 게 없어. 아 냄새는 어. 마늘 냄새 아예 안 나는데. 써봤을 때다지네 마늘을 갈아서 넣은 것 같아. 표지에 이제 봉지 오리지널고 쓸만하네. 아 오리지널 <웃음> <써> 있어. <웃음> 아 약간 어떤 걸 연상시키냐면 아, 마늘 파스타이죠. 마늘. 아 그래 그래 마늘이 음. 들어갔는데 진짜 강하게, 음. 강하게 넣는. 요거는커러버 퍼 러거, 러거, 거 완두로 만들어진 마늘맛 과자 만두 어, 완두 만두. 아, 만두. 음. 대만에서도 인기 많은 과자 중에 하나고 뭐 그런 먹고 나서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장난이 야니야 <웃음> 근데 <웃음> 이 정도면 은 이게 진짜 연애 같은 거할때 삼겹살 집 가면 은 마늘 안 먹는 게 약간 음. 서로 지켜주는 매너잖아 그쵸. 근데 요, 요, 요것도 비슷할 것 같아 아유, 이거 네. 어, 연애할 때 이거 먹으면 안될 것. 같아 이거 혼자서 진짜 어, 사랑하면 어. 상관없지 <웃음> 자, 벌써 네 번째 과자입니다 근데 네, 이건 제가 어, 어. 보자마자 좀 특이한데 부정할 수있 이게 이게 뭔과 이게? 이 계란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계란 대란 같은데? 계란인데 위에 뭐가 올려져 있어. 근데 이게 굴 같아. 특이하게 이제 과자 공주제에 음식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고 아, 근데, 근데 이거는 뭐... 이제 감자 같아 감자. 포테이토칩스라고 네. 써있고 감자칩인 것어어 감자칩.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어,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아, 냄새가 너무 좋아. 생기, 이거 생긴 것부터고 음! 음! 이거맛 없을 수 없는 맛이야. 오 야. 음.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맛이야 이거는. 음? 아 그건 있다. 음. 한국 포테이토칩스는 음. 좀 딱딱한데 더 어, 부드럽네. 음. 난 대만에서 음식 많이 먹었잖아. 음. 대만 음식에서 나는 그 흥미야. 그러니까. 아 아니 이거 제가 알아요. 고수향이 나요. 그럼 음. 국맛이 살짝 나는 것같기도 하고. 정현 씨가 진짜 절대 미각인 게 어아젠, 어, 미각. 어, 굴전이야. 아, 음. 아 대단하네 진짜. 약간 특유의 그 맛이 나. 대만에서 유명한 어아전, 굴전을 모티브로 한 과자야. 음. 진짜 어아젠 맛이 전혀 안 나지만 짜고 맛있어서 인기가 많아 그러니까 이거 과자인데 맛은 그 굴전 맛이라는 음. 거지 근데 이거 자체도 굴 맛이 굉장히 나는데 향기하나 그래, 응. 응. 한국 음식에는 없는 그 특유의 맛, 대만 고이라든지 어, 어. 대만 음식에서 나는 맛이 나는. 내가지 네 응. 먹어봤는데 대체로 좀 향들이 향보다는 맛이 좀 강하네, 확실히 좀 음. 맥주 안주로 먹기에 좋긴 하겠다. 진짜. 응. 근데 한국 과자보다 더 안주로 먹기에 더 괜찮은 과자들인 것 같아.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맛이 더 확실해, 맛, 어, 맛이 더 맞아. 분명한 느낌. 개성이 뚜렷한 어. 어. 것 같아. 맥주도 맛이 좋네. <웃음> <웃음> 다섯 번째, 이거는 뭐 익숙한 모습. 이거는뭐 포조포? 어, 포예포요 네. 네. 물고기 그림을 아, 써져있어. 참치 아니야? 다랑어? 음. 음. 그런 거야. 음, 다랑어포, 다랑어포 냄새가 나고. 비슷한데 비슷한 냄새 약간 블량, 네. 불량식품처럼 팔잖아? 아, 뭐아 뭐. 냄새 이거 익숙한 냄새, 네, 냄새. 이거는 딱 꾸이꾸이 꾸이 뭐 네. 이렇게 음. 뭐 먹으라고 먹으면 거. 딱 맛을 알죠. 이건 뭐 맛도 비슷할 것 같거든요? 어. 좋다. 아, 저는 이제 이게 원피. 아, 그래? 생선 싫어하는데 왜 저렇게 생선파야? 저번에 영상을 의식하고. 생선 들어가는 이제 많은데 이거 이제 제 익숙한 맛 이런 거 이제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이런 거 그치 음. 아저씨 나이구 이게 진짜 딱 술안주죠 이거 하나에다 이제 몇 개씩 까는 거예요 아, 존나승승만하네 베이하이 쉐이 샹스 아, 음. 어. 대만에서 이것도 그냥 아주 클래식한 안주 아 음, 어, 그런 맞아. 거 같아 맛은 어포맛이라 안주로서는 최고 어, 그치, 맞 어. 그런 거 같아 대구로 만들었다, 대구 아, 이건 이거 대구야? 이거로 요리를 같이 넣어서, 볶아서 어, 먹어도 아, 그래, 어, 맛있겠어 그렇네, 국물에 넣어도 맛있대 어 이게 저희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애들... 왜냐면 어, 예, 이번 예. 쑥쑥 들어가... 마지막... 어. 이거는 라면 아닌가요? 별자리를 보고 있어요. 문학자야 청문학자야, 문학자 이거는... 이거... 우리나라 푸들 안들어오잖부들처럼안 했는데 요 소스가 있어가지고... 아니요, 저... 아이... 망했어요. 정성화니 망쳤어. 잠깐만. 잘 되겠어요? 항상 사이런사이많사이치 이거 이사이도 하사, 사 이거 하니다거 하사, 이거 하이 하사, 하 이거 하사, 이거 이거 하사, 이거 하이 하사, 이거 요 이거 하사, 이게 하사, 이하이이 않아요, 이거. 아 이거 똑같아. 한국이나 대만이나 라면은 진짜 맛있네. 근데 무슨 맛인지 잘 뭐? 모르겠는데? <웃음> 아니 소스가 소스... 근데.. 아 이거 스프야. 가 약간 복을 확실하 후추야. 어 약간 후추도 아, 너무 아, 대놓고. 후추라고? 맛있는데 나는 아, 이거? 아 그래? 응. 아 민호가 진짜 입맛이.. 과제 입맛인가봐 민호가? 근데 비염은 뚫어줄 것 같아. 이게 계속 음. 이거 후추 때문에 이게.. 음. 식감이 너무 좋다. 아 라면은 생라면이 음. 맛있지. 아, 자 요거 마지막 설명. 컷 c m n 먹는 방법. 음. 안에 있는 후춧가루를 뿌리고 손으로 푸셔서 먹으면 됩니다. 아 흔들어야 돼요. 아니면 많이 짜요. 이거 과자라고 먹을 수 있고 사실 라면처럼 끓이 먹어야 돼요. 아, 끓여먹을 수도 있어요. 아, 끓여먹는다고? 어. 끓여먹기엔 좀 약한 거 같은데? 아. 한국 라면은 진짜 좀세잖아 한국 라면 과자는 끓여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 거 인터넷에 뭐, 그거 끓여먹는다고 못먹으리면 아, 진짜. 음. 아. <웃음> <웃음> 자 저희가 이제 여섯 개다 먹어봤는데요. 하나씩 원픽을 인생 안주다 하는 거 한번 딱 골라주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짭짤한 거갖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원픽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 음. 그래? 아 코. 안주로는 거 최고죠. 간이 너무 센 음식을 잘 즐겨 먹지 않다 보니까 다른 거는 저한테 좀 간이 세요. 이거 진짜 맛있네. 제일 약한 걸몰라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 이거 식감도 너무 좋아 약간 선생 이제 아이를 준다 어, 맞아. 보니까 이 간이 이거. 지금 약해졌어 <웃음> 이제 아저씨가 돼가지고 <웃음> 그런 게 맛있네. 그래 과자 약간 <웃음> 네. 어, 만들어준 거보다는 딱딱해서 씹는 것보다 이런 게 약간 심심이 심신... 부드러운 네. 거. 네. <웃음> 치아도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럼 <웃음> 뭐안 <좋아져. 웃음> 그래서 저희 원픽은? 어. 정현 씨. 안주로는 나는 요거 두 개가 아, 엄청 괜찮은 음. 것 같아. 그리고 요게 한국엔 없는 맛이야. 아 맞아, 그건 확실해. 만약에 대만 과자를 이거를 한국에서도 팔면 안주로 엄청 많이 사 먹을 것 같아. 근데 한 그냥 한 그냥, 그냥 과자로서 먹기에는 요게 맛있는 것 같아. 음. 어, 아. 이게 나는 과자. 욕심이 많네. 어, <웃음> 아, <좀> 아, <웃음> 아, <그냥>. 하나만 고르라니까. 하나만 고르라. 하나만 선택할 수 아, 없어. 아, 아, 아 그래? 하나만 아, 선택할 아, 수 없어. 아, 근데 사실 보니까 이렇게 찌지. 아, 아, 아, 이유가 있는 거야 포기를 못하는. 나는 지금. 계속 손이 여기로 가지고 가. 어, 컬러거컬러거 음. 그리고 난 대만에서는 이걸 한몇번먹어 맛있다고 음. 해가지고. 나도 진짜 모르긴 힘든데 맥주 안주로 치면 은난 이건 거 같아. 음. 진짜, 어 진짜 맥주, 맥주 안주로 생각하면 돼. 과자 6개 먹어봐서 맛이 너, 맛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았는데 아쉬운 게딱 하나 있어. 어. 맥주가 이거밖에 없어. 음. 아, 맥주 맥주가 너무 적어? 어, 맥주에도 농담 비쌌으면 가장 맛있는 건 맥주였어요. 대만 주 맥주 지금 처음 먹어가지고 그러지? 음.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러냐면. 볼면 알겠지만 둘은 반팔이고 저는 이제 더긴이인데먹어서 아 맥주를 먹으니까 신선요자 아 그러면 우선 인생 맥주찾기! 아 인생! 과자! 인생, 인생 안주찾기! 맥주가 안주. 더 많이 나고 <웃음> 더 아, 많이 <웃음> 안, 안, 안, 안 먹으면 당연 인생 안주찾기는 이제 각자 골라서 여기서 끝났고요. 저희는 두 번째 영상에서 달달하고 고소한 과자 먹기! 네. 또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다녀와요. 나이주 씨가 여기 뭐 이렇게 다 써놨는데 한글로 써놨어요. 글씨를 엄청 잘 쓰네. 어 여기서 나이주 칭찬 한번 가야겠다. 진짜 글씨 잘 써요. 저희 그러니까. 셋 글씨가 글씨보다 훨씬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글씨를 잘 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따 일단 성환이 보다는 확실히 낫네요. 성환이 보다는 확실히 낫지.